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분들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뭐 그냥 결혼을 언제 할거긴 할건데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생각들을 할텐데 결혼하면요 달라지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 일단요 좋은 변화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을 하면요 일단 아내가 생기죠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집이 좀 깨끗해져요 나 혼자 살때 보다 아, 물론 이 부분은 여자의 성향에 따라서 깨끗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좀 일단 아, 그냥 어, 예쁘다고 하는 정도로만 해볼까요? 예, 예뻐져요 그리고 아 향기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언제든지 함께 잘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라는 거 그러니까 잠옷도 생길 거고요 어, 스케줄도 늘누군가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가 생긴다는 라 기분이 들 거고요 음, 그 스케줄을 누군가 관리를 해줘요 어, 그리고 식단도 조금 더 풍성해지면서 맛있는 것들로 많이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건강도 혼자 지낼 때보다 조금 더좀 좋아지고 그럴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장모님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장점이 될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모님이 나를 좋아하면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고요 장모님이 나를 좀 싫어한다 그러면 좀 단점이 될수 있겠죠 음 그리고 뭐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단점 한번 볼게요 단점은요 그 엄마가 하던 잔소리가 어, 젊은 여자가 하는 잔소리로 변해요 그리고 어, 정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경제권이 없어져요 음, 또 쉬는 날 어, 내가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될 거고요 어, 친구들하고 예전처럼 막 자유롭게 어, 즐길 수 없어요 또 자기 전에 내가 평상시에 즐겨 하던 뭔가 행동들 어, 뭐 스포츠 TV를 본다든가 늦은 시간 축구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혼자 컴퓨터 방에서 자기만의 야동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끼니를 걸을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데요. 반대로 내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음식도 그냥 잘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결혼하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되게 자주 씻어야 돼요. 결혼을 했으니까 나 말고 내 아내에 대한 친인척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행사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쉬는 날도 바삐 움직일 날이 많아질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단점이 맞냐 장점이 맞냐 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점이 더 많죠 개수로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강도를 따져봤을 때 단점에 해당되는 게더 많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결혼들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결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럼 결혼한 분들이 열심히 살아갈 이유나 목적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혼 아직 안한 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별로 득될 게 없는데 결혼을 한다는 게 근데 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공포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건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한 이후에 이런 내가 단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여기까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팩트고 그 어떤 것이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무서워지느냐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이건 결혼은 잘한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열쇠는 그냥 온전히 남자들의 몫이거든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